0 넣으면 0. 근데 이게 보시면, 마이너스 X랑 넣었을 때 X랑 원천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답니다. 6을 넣어버리면, 0, 6에 36. 6, 72분의, 6, 12분의 1이 되네요. 맞나? 네,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a만큼 같냐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최소값이 같을 때즉 여기, 여기서는 여기 무조건 얘가 최소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니까 러 a-5가 최소 6은 돼야 되는 거죠 그니까 러 a는 11 a 의최소값은 11이랍니다 네. 일단 예, 네. 그냥 해도 되고, 평행이동 해도 상관없죠. 그죠? 네. 네. 그럼 평행이동을 선택했네요. 이분하는게 네. 더 간단하니까. 그죠? 네.